친하지만 이성으로 못 느꼈던 친구가 이티제를 좋아한다고 하면 먼저 이티제는 두뇌의 사고회로가 오작동하면서 표정, 생각이 완전히 굳습니다. 이때 이티제의 순간적인 첫 반응을 그대로 믿는다면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날 밤 잠들 때까지 이티제는 이 얼떨떨한 상황에 대해 생각을 거듭할 것입니다. 상대가 이미 이티제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이여서 상대에 대한 사전 분석은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호감이 있기 때문에 친하게 지냈으니 이성으로서의 상대 매력을 열심히 체크합니다. 이때 이티제는 이글아이를 통해 그동안 몰랐었던 상대의 매력을 파악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온다면 이티제는 조금씩 긴장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속빈 공간을 정리해 상대방의 전용 좌석을 마련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이티제는 차분히 교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오랫동안 이티제와 친구 사이였다면 1차 바운더리는 프리패스. 2. 두 번째 바운더리 또한 어드벤티지를 받고 평가하는 거여서 통과하기 훨씬 수월함. 3. 대신 각자 연애 가능한 외부적 상황이 조성되어 있어야 연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